안녕하십니까. 김포대학교 한광식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블루오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변해버리는 세상에서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도소매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생계업종에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아이템의 선택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8월의 뉴스를 보면 사업 아이템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외식업의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식 창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음식점이나 식당 창업으로 성공하기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프랜차이즈 식당 36곳이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인 보쌈, 1인 삼겹살 전문점 시대를 연 혼밥 식당 싸움의 고수가 상업 전문가들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 아이템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혼밥이라는 트렌드 속에서 보쌈이나 삼겹살도 에 혼자서 즐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전망과 흐름을 볼때 유망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이처럼 요즘 또는 아이템이라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나에게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고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가급적 피해야 할 업종, 사업 아이템 탐색 및 선정 방법,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가급적 피해야 할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첫 번째로 자본 규모에 맞는 아이템 두째로 점포가 확보된 경우 가급적 입지에 적합한 아이템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도입기나 성장 초반기의 업종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은 업종, 자금과 상품 회전율이 높은 업종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들이겠죠. 또한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행 아이템보다는 유망 아이템을 선택하고 자신의 전공 지식과 경력, 적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경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급적 피해야 할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PLC, 즉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이나 고정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이익 해수시기가 긴 업종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많이 필요한 업종, 이윤폭이 적은 업종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끝으로 대기업 혹은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업종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아이템 탐색 시 어떤 점들을 확인해 보아야 할까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네가지의 항목을 확인해 본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아이템을 걸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은 업종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의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도입기는 업종이 출현하여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성장기는 수요와 동정기업이 급증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성숙기는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며 도산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이익이 세퇴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일부 기업만이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퇴기는 시장 전체의 매출과 이익이 완전히 하향하는 단계죠. 여기서 신규사업에 가장 적합한 단계는 성장 초반기에 업종이며 반대로 성숙기에 뒤늦게 참여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이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여 나도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업종이더라도 창업자의 경험, 지식, 기술, 특징 등을 잘 고려해야만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얻은 각종 경험, 지식, 기술, 특징 등이 창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인 인허가 등록 면허 등이 없으면 창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창업자는 해당 업종의 법적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만 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창업자 본인이 업종에 관련된 자격이나 기능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거나 그런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종업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업종 선택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다른 것보다 실패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입니다. 위험이 큰 사업일수록 사업이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험률이 높으면 도전하는 창업자가 적고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면 경쟁자가 없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업종일수록 실패율이 성공률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 창업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적어서 큰 돈을 벌수 없는 사업이라도 성공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업자는 업종 선택의 중요성과 사업 아이템 선정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여 원만한 창업,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업 성공의 지름길은 충분한 준비와 시간 투자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업 아이템 선정의 기본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단계를 따릅니다. 아이템을 구성하고 발굴하여 후보 아이템을 선정한 후 선정된 다양한 후보 아이템을 두고 예비 사업 타당성과 아이템 적응도 등을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은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심사, 사업성 분석, 개발 및 시험 생산, 상품화 단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자원, 모방하기 힘든 자원, 즉 독특한 역사적 조건이나 인과관계의 모호성이 있는 자원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가치 있는 자원과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들은 자연히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업종 선택 시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창업을 고려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아이디어 플랫폼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이를 제품으로 구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아이디어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아이디어 마루, 아이디어 오디션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한상상실, 예술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인 텀블벅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한상상실을 들수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은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 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네 번째는 예술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텀블벅입니다. 텀블벅은 영화, 음악, 미술, 출판, 건축, 사진, 디자인, 테크놀로지, 게임, 요리, 제조 등 창조적인 분야를 총망라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아이디어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일반인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이트죠. 국내에서의 아이디어 플랫폼을 확인해 보았으니 다음은 해외에서의 아이디어 플랫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아이디어 플랫폼은 국내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아이디어 플랫폼으로는 킥스타터, 인디고고, Y콤비네이터, 커키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킥스타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스타터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실제 후원금을 모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디어 창작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목표액을 제시하고 스타터의 확인을 받아 모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후원자에게 알려야 하죠. 단, 킥스타터는 미국에 계좌를 둔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디고고라는 아이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디고고는 국적과 분야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있으며 후원금을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 아이템의 선택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작은 세상이지만 우물 안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더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는 우물 안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안을 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창업자들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